삼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류와의 만남을 보도록 합니다. 주된 내용은 그 베드로가 참 사도로서 굉장한 칭송을 받지만 거기서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웃음> 또, 고넬료가 배드로를 초청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둘의 만남은 구속사 안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와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자라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낮아지셨다가 높이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신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희가 성 신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해 보답 차원에서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큰 이득을 보기 위해 그 고넬류의 영접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속사의 한 진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사람 스스로는 못 하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되셔서 친히 그 재창조된 백성들을 이제 땅 끝까지 그 <웃음> 나아가게 하면서, 그, 주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에 동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만유 통일을 위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런, 그런 틀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는 일 일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 구속사에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건데 그 기관을 그 기관으로 교회를 쓰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되셔갖고 성신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그때 창설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는 아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듯이 그 천하 만민 내 시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가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토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토 안에서 이방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어, 오순절 그 창세 저, 저, 저, 사도행전 2 장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저 진전돼 갖고 주님이 그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또그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한계가 있었고, 그 고넬료는 또 이방인으로서 구약 성도였지만, 또그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이방인과 이, 예루살렘 사도의 교회 사도와 만남은 이게 굉장한 그 구속사 안에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적, 보고 신비하게 환상 보고 게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좁은 안목 안에서 서로 만나서 침묵을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알고 지내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차서 이렇게 아주 아주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거요 물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이나 해당 사람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를 고려하시고 또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나 해당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제한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과 태도,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과 행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행하신다 할 때도 이세속 역사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세속 역사도 차곡차곡 은혜의 왕국이 전진되어 나가는 데 쓰시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주장하셔가지고, 일을 이루신다. 결코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태 수준을 다 보시고, 차서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마친, 그,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들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그 사람들의 상태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세속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니까 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나라의 진전과 그 회복에 있으니까, 그 충만함에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런 초점이 있었고, 고넬료도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초점이 있었다.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써나가시면서 기, 기가 막히게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어요. 알, 알려주시는 알 만큼 한도 내에서 겨우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아주 그냥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르면 자기가 다한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아서 잘 사는 줄 알고 괜찮아서 건강한 줄 알고 괜찮아서 병안건안건줄 알고 괜찮아서 뭐 오래 사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눈먼 소경같이 살아가는 거고 귀먹어리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벙어리같이 살아가고 말도 못하고 말은, 성경을 가지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도 말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죠. 그, 김홍정 목사님이 그, 요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게시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가, 그렇게 밝혀진 만큼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 이바, 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날 그 그 때까지의 개시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가, 그걸 알고 거기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는 사실 더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시기에 살아가요. 이런 세, 세계를 살아가면, 진짜 정체성에서, 그 사역에서, 뭐, 자존감이 한없이 높고요. 정체성도 한없이 높아요. 내가 뭐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든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울 일이 없어요. 시편 기자들이 그 탄식한 거 우리는 사실 거길 뛰어넘어 있어요. 우리는 기꺼이 가야 돼 그런데 민감하게 진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게 뭔가 내 꿈을 실현하는 것, 내 미래를 보장받는 것 이건 너무 좁은 얘기죠. <웃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런 양면을 유기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글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돼 아무튼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는 고넬류에게 소리를 바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장 가까운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큰 그림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되어 있고, 성신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류가 보낸 그 사절단을 영접하여 해변에 있던 피장, 시몬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됐습니다. 피장신문의 집에 유숙하는 것도 유대인으로서는 법, 아주 법에 걸리는 일인데 아무튼 그 뛰어넘은 거죠. 다. 피곤도 풀겸 자신들의 여행 그 체비도 겸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실로 이런 일,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법이었지만 그, 베드로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개시를 생각하며, 저들을 받아들여 크게 환영하며, 같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예, 김홍정 목사님은 그, 그 내용 속에서도 더좀 세밀하게, 그, 피장의 자식하고, 유대인의 자식하고 혼인했을 때, 나중에 모르고 했을 때, 알려지면 그혼인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비장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천민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다 환영하면서, 그, 현, 시, 실정법을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그거, 그거 어긴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밤의 대화는, 주로 기이한 환상에 대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환상만 보고 그 저기 그 올라갔잖아요. 보자기로 그 그에 대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다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보넬로를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그 얘기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유아, 유화, 하룻밤 유아하면서 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도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라. 그거 아니면 저들의 교제라는 게뭐 의미가 있겠어요, 밤새.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뭘, 그, 그게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 중에 경험한 것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또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다알진 못했지만 그것과 이 일들이 구속사 안에서 주님의 약속과 분명히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신님의 감동으로 느끼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의 행함으로서 대적자들의 그 적대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칠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얼마든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웃음>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웃음> 오늘, 오늘날 왜 그, 이게 이제, 코로나 시국 돼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전부 다 하고, 그냥 또 우리는 벌금이라도 내, 내, 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그분들의 그 교회상이나, 그분들의 그, 어, 사회상, 인간관들을 보면, 국가관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이 국가 자체를 뭐 아주 빨갱이 정부로 보고, 이제 완전히 사단의 정부로 보고,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너무 그 우쪽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진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고려해서 정부에 적법하게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정부의 지적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예? 공적으로 그렇게 극우로 그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항상 이게 주의 인도를 쫓아서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차적인 것 때문에 싸움,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봤지만 그런 걸 사단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갖고 싸움 시켜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싸움을 휘달, 휘물, 휘말려면 안 돼요. 정치 이념 논쟁에 들어가면 안되 되고 우리가 늘 깨어서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진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해야 돼. 제제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또 목사는 또. 또 무조건 또다그구축로 치고 쳐가지고 모이자는 거야 마, 말자는 거야 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아무튼 이 베드로도 실정법에 다 걸리는 일이지만 사회 속에서 그 피장시몬의 집에 그 거하였고요 또 이방인들과 기꺼이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외정시대를 생각하면 그 친일파들과 만나는 거잖아요. 친일파들과 만나는. 그,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보면 이거 와서 배드로 죽일 일이에요. 로마, 로마, 구, 저 백부장이 보낸 쫄개들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 뭐, 프락치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가장 주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성신님의 인도라는 게 어떤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우리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과 아울러 욕과 두어 형제들과 같이 그 가이사라 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한 사람이 여섯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과 그리고 요파의두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육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두어 형제라는 두어라는 숫자는 어떤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3인 이외에 요바의 성도 6인이 동행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전부 어, 10명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사람. 하고 저 베드로하고 요빠 형제 여섯 명 하니까 열 명이 저는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뭐 근데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제이 의견에 동조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아무튼 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닥치게 될 여러 어려움 속에 큰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11장 4절로 1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할례파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를 만난 일에 대해서 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베드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요. 주님이 일해 가시는, 일반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시는 그런 방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셔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냥 이 세속 역사를 뛰어넘어서 뭘 이렇게 저렇게 뭐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세상,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십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증인을 해줘 가지고 증거를 해 줘서 베드로가 그그 그 베드로의 말만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증인들에 의해서 입증이 돼서 그 베드로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 알고 이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저들이 베드로와 함께 그 길에 동행하게 됐는가? 그것은 물론 베드로 사도에 대한 존경심과 우위를 생각해서 그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요파 교회의 보냄을 받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당시 어려운 형편으로 보면 생존하기도 바쁘고 또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이해타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능히 저들이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인이 가장들 안에 가장들로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으로서할 일이 있는데 그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또 무조건 자기네들 들떠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각성이 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현실적인 가족적 어려움, 뭐 개인적 어려움, 이걸 다 뛰어넘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참으로 구속사의 진전에 발을 맞추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여길 자를 아끼는 그런 예의가 있는 교회의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귀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따라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아름답고 귀한 태도를 쓰셔서 당신의 나라의 일, 일을 진전시키십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보임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속사를 진전시키시는 일에 증인으로 가담게 되는 큰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라고 참백 좋은 분을 만났네. 지금, 인간적으로 친분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 개인적인 뭐, 이해 타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 교회 그,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들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뭐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든 말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일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오든 말든 뭐 내가 알바 아니고 할 사람이 나 하겠지. 아, 베드로가 왔다면 또 혹시 몰라도 이제 <웃음> 사람 신화를 두고 이제 사람 판단하고 이렇게 아 굉장히 자기가 같이 만나도 자기한테 유익이 될다고 생각하면 서로들 와서 볼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교회일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함께 출발하여 출발 당일에 가해사해에 가지 못하고 그 이튿날에 이르러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분명히 그그 그 고넬료가 보낸 종졸 하나하고 하인 둘은 그그 그, 다음날 새벽까지 출발해 가지고 정오쯤. 이게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한나절 열심히 걸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갈 때는 지금 가다가 하루, 하루 쉬는 거예요. 바로 안 가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저들이 오후늦게 출발하여 중도에 하루를 머물렀든지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 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50km 정도 되는데, 한날절 걸리는 거리입니다. 본문 사, 30절에 보면 근데 나흘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요바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여서 즉시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분명 사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이 하루 베드로 집에서 하인이 머무른 날이 또 하루 돌아온 날이 하루 그렇게 해서 사흘이 되어야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나흘로 나오죠. 그렇다고 보면 오후에 출발했거나 아니면 일찍 출발했다고 해도 가이사리아에 오는 도중에 묵었다가 쉬었다가 하루를 왔다는 하 결론이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그 일행이 가이사리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고넬료는 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같이 무슨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뭐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사람 미리 다 모아서 대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 모, 모아져 와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모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마 고넬료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왕복에서 걸렸음직한 시간을 계산해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루 더 먹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루를 더 기다린 거죠. 하루를 어떤 사람들은 고넬료가 로마 부대 백부장인데 그의 친척들이 왜 그곳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 일이 그, 그 잘못된 저 기록이다. 하고 따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외국으로 파송하는 군인들에 대해 친척들 및 서로 아는 자들을 한 부대에 근무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는 기록이다. 자, 혹은 고넬료가 이렇게 이들을 모으고 기다린 것은 그저 귀한 손님이니까, 어, 귀한 손님이 오니까 맞으려는 것이 아니에 이방인들이었지만 다 함께 사도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가 온대 그렇게 해서 와서 그 얼굴 보려고 온게 아니고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온거예요 이걸 보면 그 일을 주도한 고넬료가 참으로 기이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사람을 모으라는 하는 명령을 받은 일이 없, 없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뭐 백부장 위에 천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뭐 백부장으로서 이제 베네 드로를 개별적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 자기 자기 소관, 자기 소임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자기가 최종적인 결제자로 그렇게 한 거죠. 기간의 백부장의 위치에서 벽이 없이 저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죽게 대한 신앙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믿고 감상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느꼈기 때문.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혼자 믿고 좋아라 한게 아니고요.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후에 이제 사도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게 뭐다 하는 사실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가 보내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어요.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 <웃음> 신앙이 든든히 선 사람들만 모은다면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금 모은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넬료가 이런 일, 하는 이런 일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이북 같은 데서 누가 지금 여기 남쪽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서 사람을 모아놨다고 해보세요. 거기 어정쩡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거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금 이북 상황은 아니지만 로마 그저 가이사랴 그 상황이 아무튼 다 완전한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일을 한걸 보면 이참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게 대단. 고넬 고네, 고넬료에게는 그런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경륜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혼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그것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에게는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 없었고 죽음의 공포에 가득 찬 그런 죽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봤죠?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걸로 그 왔다 갔다 할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미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이 고넬료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고 송신을 받기 이전의 구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이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이 고넬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정통적인 신앙을 소유하기 힘썼고, 중보적인 실천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속 역사의 진전을 아는 그런 신앙을, 어, 안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약의 그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마유의 주제이신 분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냥 작은 애들끼리만 그 나라만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라고 할 때도요. 종말을 내다보는 신자예요. 메시아로 말미암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없는 것인데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신앙을 이 고난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무서우면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는 거 표시도 아니잖아요. 에? 내가 손해볼까 봐.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주님의 이름이 욕보일까 봐안할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 체면 생각하고 뭐 사람들 이것저것 다생각해 그러면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고넬료는 그리도안의 경륜적인 역사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구약에 속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질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신앙입니다. 시부리서 11장에 신앙의 계보에 나올 만한 그런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고넬루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식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헛되게 자기 영웅적인 심리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되나만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십부장, 백부장이니까 내가 다 오라오래서 와. 에? 그렇게 믿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뭐 진주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자기 영웅심리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절제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랑이나 우월성에 기만된 욕망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좀 주님이 뛰어주면 말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된줄 알고, 예, 무슨,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도 주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 발람 선지자도 그렇게 그렇, 그렇다면 서야 돼 발람 선. 그,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삶으로. 거기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인생 행보가 있어야지. 주님이, 저, 뭐, 오학을 띄워주고, 뭐 신학을 찰, 기가 막히게 하게 해서, 그, 신학자가 돼서 말, 뭘 한다고 해도 그걸로 설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늘, 그, 그 공과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 이제 베드로가 지금 요 바로 나오는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자기 공로 내가 어려서부터 뭐 대학교에 다니고 11조를 얼마나 했고 뭐 그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설 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걸책망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보죠. 고넬료는 일가와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마침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저에게 다가가 발을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인가 저를 하나님과 같이 여겼기 때문인가 분명 저가 정통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그런 뜻으로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를 만난 것이 너무도 반가워서 동방에 예의적인 표현을 써서 겸손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넬류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저가 그 베드로를 신으로 여겨가지고 절을 한건 아니에요. 이 저기 그, 바울이, 저,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고 절 받았을 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절한 내용하고는. 그, 그런데도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응. 허나 고넬류의 그런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과도하게 하나님의 사도에게 그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쩌면 당사자들끼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별 문제를 삼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정도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칫 약한 자들이 고넬류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면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구분되지 않아서 그릇된 행동을 할 연약한 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법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다 환상 보고 다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뭐큰 일도 하고 뭐 안진병이도 고치고 다 했는데, 아 어, 그럼 누가 와서 인정해 주면, 어 잘했다고. <웃음> <웃음> 이제 알아보냐고 이제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사람이라 이, 이 말에는 베드로의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바울 신학만 굉장히 유명. 누가 뭐 성경 쓴 사람의 신학이 굉장히 유명. 근데 진작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신학도 나와야 될 법한데 베드로 신학은 별로 안 하더라. 바울신학을 보면 베드로신학도 알수 있겠죠 사실 사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홀이라도 사람에게 돌려지는 그런 부패함을 나타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피조물이 받으면 안되잖아요. 하나라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뭐 평생 개혁교의 목사로서 사역을 했어도 그걸로 인정받으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웃음> 베드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과,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성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도 뭐 중심이, 그래도 이교도들의 그... 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처럼 여기고 존중한 거 아닌데 뭐한번 받아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손의로 했다 할지라도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했어. 우리는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모든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한 공과를 가지고. 인정받으려 절대 안 돼. 바울사도도 후에 1차 전도여행시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자신과 신라에 대해 신성시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그 중에 그 주,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황,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그 바울이 듣고 무리를 짓고 어, 옷, 옷을 짓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소리질러 가로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루가오니아 아 자자자 루가오니아 요 지방의 그루스트라의 지역에서 있었더니 이고니온에서 이제 박해를 당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루스트라 지역이 그렇 저, 제우스가 그, 그 모든 세상을 다 지었다고 하고 거기에 그 화를 부르면 도시가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같은 신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반가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문화적 저저 토양에서는 그 진짜 최상의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 하지 않았다. 원래 이제 바나바가 풍채도 좋고 잘생긴 걸로, 그, 의젓하게. 그리고 뒤에 있었잖아요. 말안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키도 작고, 못생기고, 저 머리도 벗겨지고, 그 이런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니까, 홈에는 스스, 제, 제우스 신의 그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말을 다 하니까, 이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그 바울은 그 허메라고 한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 보였던 것 같아. <웃음> 근데, 그거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 해. 게시록에 보면 또 천사들한테 그런 일이 있는데, 게시록 22장 7절로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피조물이니까 그. 지금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하나님과 같이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존중하지도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존중의 표시를 꼭 신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웃음> 그럼 너나 나나면 똑같으니까 그렇게 뭐 존중할 것도 없이. 이, 이건 또 더, 더, 더 나쁜 거고요, 사실. <웃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다 근접하게 전할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자신들에게 돌려대는 일이 없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일꾼들은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매사에그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하게 쓰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을 해야 돼. 인생을. 평소 경영이 그래야지 매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평소 대접 받으려고 하고만이. 평소에 그 자, 자기 정체성도 없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이게 안 돼요. 우리를 그 열등감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가진 것, 배운 것, 뭐 명예, 모든 열등감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그걸 다시 취해 가지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걸 취해가지고 그 열등감을 그, 극복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참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밥을 빌어 먹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일 모레 죽어도 그러면 안 돼. 절대. 아주, 이게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자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다. 요 달라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것 이런 일에서 특히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홀이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런 마음과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앞선 위치에서 주의 일꾼 노릇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칭찬 받으면 금세 교만해져가고 마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냐. 으쌔고, 뻐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많은데. 결단코 무익한 종과 신실한 청지기의 위치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 어, 양보하는 일이, 어, 그,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스쿠르테이프 응. 편지에서도 비기주의 싸움 하잖아요. 내가 더 희생했다고. 에? 내가 더 희생하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워.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갖고 싸워. 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이 정도 한 것도 잘한 거라고. <웃음> 그거 갖고 싸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뭐 학자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왜다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 남아 있어요. 우리 칼빈 선생님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면 존중해 줄줄야 존중해 뭐 가진 거 가지고 조금 나서 그런 그러면 안 돼. 특히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일에 평생 이런 유혹을 주심, 주, 주의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이랬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대우, 대우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에서도 보고 배운 것이지만 일생 개혁자로 헌신하다가 말년에 허탄한 유혹에 넘어간 왕도 있었죠.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참. 말년이 참 추하게 돼서 전반기는 나름대로 의롭게 해보려다가 후반기에 그릇된 일이 에 미혹된 그 솔로몬과 같은입니다. 우리 앞에 그 그런 사람도 그런 수 있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해야죠. 자나깨나 불 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이거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잔악깨나 <웃음> 인간에게 표하는 경의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의가 혼합이 되어버리는 분위기에 휩쓸려버리면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타락한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돌리게 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주님이 참여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대접 받을 거 없는데 뭐할거 있나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이런 생각은 더못된 거고요 <웃음>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가 그걸로 내걸 만들어도 하면 안 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그 묻고, 어 이제, <웃음> 서로 이야기를 나는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저 고넬료가 진짜 들으려고 했던 게 뭔가? 그거, 개인적인 안위나 행복, 미래, 뭐, 그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정과 구속사의 진정과 관련 지금 구속사는 진행 중이에요. 그리토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거기 얼마나 민감하게 이 행보해 나가야 되는가 베드로나 이 고넬료가 보인 행태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원리를 취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러면, 뭐, 또, 꽝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